다다아이 사장님! <웃음> 그래! 아, 다른 친구들은 언제 오죠? 아시아 팜에 가야 되는데. 몰라요. 왜 모르죠? 왜 이렇게 i n t e 아 n a t i o n people are always late <League wheels> <웃음> 왜 이렇게 맨날 늦죠? 찍어서 깔아요. It's, 어? like it's like it's like culture of Indonesia. They are a l w 늦게 또 이상하구. 나? 아유. 오, 이따. 김벤 oh, 밖에 yeah. 알리스 밖에 이거 물 많아. 시아팜이라고 하는 관광지에 왔는데 연초라 그런가 사람들이 굉장히 많네요. 그렇게 뭐가 쓸려나 이게? 아시아파이밍몬드 그냥 농장이겠죠? 농장? 아 티켓도 사야되는구나 들어가는 건 마치 한국의 롯데월드 같군요 앞에 무료 음료도 있네 티켓이 있으면 주나보네 괜찮네 2500원인데 우산도 팔고요 지금 어디가 이거 고 싶어 저거? 안돼요 아르니 저거 애들만 타는 거예요. I'm still a baby. 와, 충격적이다. 미시미시 이것저것 멋진 게 많네. 농장이라 그런지 중간에 똥들이 있네요. 똥, 똥, 똥, 똥그 사람들은 이렇게 휴식을 취하고 있어요. 오. 와우. i Basic 리얼이다, 리얼. 안녕 <목소리> 소야. 맛있니? 야, 진짜 쪼만하다. 여기서는 약간 사슴같이 생겼다. 오. 권섭의 동심을 뒤흔드는 이곳. 아시아 밤. 새들이 있던데, 아까 여기? 오. 그냥 뭐 엄청 안 도망가네? 어, 귀여워. 여기들. 영화가도 있습니다. 와, 아르니, 아르니, 옷색옷 세... 옷 색깔도 아르니랑 똑같아요. 아르니, 아르니. 뭐 하면 되지? 오, 시원해, 시원해. 아, 귀여워. 우유의 역사가 담긴 박물관인가? 가봅시다 들어가요들어가요아사 아래는. 아래아종류아있는 아래는. 아래는. 아 아래는. 아아요 아래는. 아래는. 아래이 아래는. 아래는. 아래 아래는. 아래는. 아래아 이것저것 있긴 한데 뭐가 막 있진 않네요 여기가 그래도 뭐 새도 있고 약간 동물원 같은 느낌도 나고 근데 있는 것들이 이제 뭐 소나 뭐 세정도 밖에 없긴 한데 아저 이... 분들이 왜 여기 있는겨 아 여기서 오 체험해 보는 거구나 오.. 확실히 인도네시아도 SNS가 요새 많이 발달해 가지고 사람들이 뭐 사진 많이 찍네 아 이거 김은호가 김은호 대신 한국 한복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염수입니다, 염수 입니다 염수 괜찮아 그냥 먹어 이야 생각보다 애들이 무섭게 생겼다 징그럽게 생겼구나 아른이 친구한테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귀여운 동물들을 발견했어요. 네. 오, 뭐지 이거? 그림은 토끼 같이 생겼는데 토끼가 아니네요. 얘가 뭘걸요이 도대체? 와, 진짜 귀엽다. 진짜 조만하다. 오므 오물 오물 먹는 것 같아. 유리, 안녕하세요. 네. 어떻게? 혼자 왔어요? 네, 혼자. 왔어요. 어, 동생은? 네. <웃음> 밥부터 먹고 다시 돌아가는 걸로. 우리 약간 힙하네 뭐 먹지? 아이거 미아엠이구나 아 나시고랭도 팔고 다 있네 있을게 오 이거 진짜 맛있어 보이는데 초밥 초밥? 초냥초어아초밥 있으면 아 트라이 트라이 아, 아, 오케이. 이거 먹어 볼래요? 제가 아이 돈라이 like... 아, 네, 아, 먹을게요. 네. 고마워요. 괜찮아요? 너무, 너무 작지 않아요? 스몰? 이거 <목소리> 좋요아이 엄청 크네요, 아르니. 응? <목소리> 니 <웃음> 아... 아... 나쁜 친구들 자 나쁜 사람들 또 비가 내립니다 또 놀러 왔는데 이런 게임을 준비해오 다니 사람요 사람들. 그냥 그만해요. 창피하게. 우닭들리다 도망 안가네. 여기가 수변이에요? 보고 어. 네, 가도 네. 돼요? 네. 아, 도 돼. 요. 아, 진짜 덥네요, 근데. 소바나스. 소바나스. 야. 인도네시 Selamat 아. 마카티사합니 인형이 많네, 인형이.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인형을 좋아해요? 다 인형인데? 아르니? 아르니? 귀여운데? 아, 고마워요 야 진짜 여기 완전 동물농장 같다 이건 뭐예요? 무슨 뜻이에요? 렛스매니렛 n 니 렛츠매니? 렛 e 키드로아 너무 더 너무 더워 너무 더워 오다 먹었네? <웃음> 이만했는데 약간 오늘 이렇게 친구들이랑 근교에 있는 여행지를 갔다 왔어요 제가 이제 인도네시아에서 지낸 지약세달이다돼가는데 여기서는 살아남으려고 정착하기 위해서 하다보니까 여행을 간 적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새해 목표로 제가 지금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KCC 멤버들과 함께 시간이 날 때마다 여행을 갈까 생각을 해요 근데 이 페칸바루 지역이 여행할 곳이 솔직히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산도 없고 바다도 없고 그런데 그래도 돌아다니다 보면은 간간 이제 여행할 수 있을만한 곳 그리고 궁금해 하실만한 곳들도 소개해 드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제가 새해 목표를 세워놨던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것들을 지금 다 말씀을 드리진 않을 거고 제가 실천을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하나씩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괜히 제가 막 말했다가 또 안하면 또 그렇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새해 목표 정하신 것들 하나씩 꾸준하게 이룰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. 오늘도 이렇게 제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그러면 또 뵙겠습니다. 뿅!